우리 이어서 이제 시장론 보도록 하죠. 3단원 온라인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우리 심기일전은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어, 수험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에 소통을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자 3편의 시장론 보죠 자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다 정동진이죠. 다 정동진 가자 다수의 시장 참여자 시장 참여자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 많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경쟁이 완전 많다. 이걸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서 갈건 경쟁이라는 건 시장에서 뭔가 초과윤이 있다라면 경쟁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이 엄청 많다 보니까 야 (100만 원) 초과윤이 있을 때야 나는 (50만 원만) 가져가도 내가 차지할래 계속 경쟁하다 보면 야 나는 초과윤 없이 일한 대가 정상적인 이윤만 가져가도 내가 차지할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는 원리가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이 엄청 많으면 자연스럽게 초과 이윤은 뭐한다 소멸된다. 초과이윤을 0으로 만드는 건 경쟁인 거예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건 정보가 완전히 공개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모두 공개됐으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보의 대칭성이라고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으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써요 안 써요? 안 쓰겠네 그러면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네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보 비용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보 비용은 0이다. 재화가 동질하다라고 했어요. 한 종류의 물건이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 무슨 법칙? 일물일가 법칙.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돼요. 일물일가 법칙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게 이게 완전경쟁시장이고 그 다음에 진퇴와 진퇴는 진입과 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데 아무 제약이 없다 진퇴의 자유 이렇게 해서 완전경쟁 네 가지를 배운 거고 다 정동진 근데 얘를 배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불안전 경쟁이다 그러면 왜 불안전 경쟁 시장이냐라고 얘기할 때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외운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다 정동진을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이 말은 숨겨져 있다 그럼 정보 수집이 어렵다라는 거고 세어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다 진입과 퇴거가 어렵다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인데 왜 그러냐고 라 얘기할 때다 정동진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우리 외웠던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다 정동진 다 정동진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우리가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바로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죠. 과거만 반영하면 약성, 과거, 현재가 반영하면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반영하면 강성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 내가 정보를 알고서 투자했을 때 초과연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그 시장에서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연 얻을 수가 없고 정상이윤만 얻고그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연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중요한 거고 이때 술과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란다.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 그럼 보죠.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강성이 있대요. 세 개가 약성은 뭐가 반영됐다? 과거.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반영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어떤 효율적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에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과거는 모두 반영된 거죠 과거는 모두 반영됐으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하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낸 거니까 초과에 얻을 수가 없다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세개 중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에넣을수 있는 건 뭐냐라고 나온다라면 일단 기본적 분석은 과거현재가 반영된 거죠. 근데 중강성과 강성에서는 과거현재가 반영돼 있어요. 과거현재가 반영돼 있고 과거현재가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중강성과 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에도 초과에넣을 수가 없다. 근데 약성은 과거만 반영돼 있으니까. 현재까지 알아내면 초과연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이든지 초과연 얻을 수가 없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중강성과 강성에서는 초과연 얻을 수가 없고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연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디서만 약성에서만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에요. 술은 과거에 먹었다.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로 중요한 거죠. 차 안을 땡긴다, 할인한다는 거죠. 이 금액 차이, 개발이 안될 확률을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땡긴다는 건 우리가 할인한다는 거죠. 1 플러스 아래 N승으로 나눈다는 거죠. 1 플러스 아래 N승으로 땡긴다, 할인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자, 어떤 개발하겠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2년 후에 2년 후에 개발이 될 확률이 얘가 40%고 개발되면 2년 후에 5억이 된대요. 5억이 될것 같고 2년 후에 5억이 되고 만약에 개발이 안될 확률이 얼마였다? 60%가 되겠네요. 개발될 확률이 40%니까 개발이 안 되면 얘는 3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요구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10%를 적용했을 때 정보의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 정보 현재 가치는 정보로 정보의 값어치가 현재 얼마냐는 거죠 이 말은 정보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보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현재 값으로 얼마냐 이렇게 계산할 때는 차한 땡이다. 자, 5억이고 3억이니까 차이가 얼마? 우리 공 6개 떨, 떨어뜨리고 보는 거니까 5억이면 500원, 3억이면 300원. 차이는 얼마? 200원. 자, 금액 차이죠. 차이에다가. 안될 확률을 곱하는 거죠. 안될 확률이 얼마? 60. 근데 얘는 단위가 몇 원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퍼센트 원이라는 건 쓰지 않잖아요. 퍼센트 없는 거. 얼마? 0.6. 안될 확률을 곱하고, 땡긴다죠. 1 플러스 아래 n승으로 나눈다네요. 이때,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수익률. 이게 투자론에서 중요했어요. 요즘 배우고 있는 거. 할인율은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요구수익률을 적용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10%니까 R은 얼마? 0.1 그러면 1 플러스 R이니까 1.1에 몇 승? 2년 후에 될 것을 당겨와야죠 그럼 몇 년? 2년을 당긴다 계산기에 200 곱하기 0.6 나누기 1.1을 두번 하면 얼마 나오겠죠? 이게 정보의 현재 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차안땡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얘기한다 자 근데 한번 잠깐만 한번 정리해보죠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보죠 응용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할당이라는 걸 배웠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배웠죠 언제나 시험 문제 답이 나오는 건 이거였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도 또는 독과점이 일어나는 시장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수 있다 될수 있죠 얘도 할당이 될수 있어요 될수 있는 조건이 뭐냐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만 할당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때 조건이 뭐예요 정보를 얻을 수 in, 얻을 때들는 정보비용과 뭐가? 초과이윤이죠 이초과이윤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얻는 초과이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 얘를 뭐라고 해? 얘를 뭐라 그래?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비용이 똑같다라면 같다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정보현재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조건에서 단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럴 때 정보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보현재가치가 아니라 정보의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할 때이 정보를 알려면 얼마가 돈이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얘가 할당이라고 조건 줬죠 그럼 정보비용과 초과연이 어때? 같아요 이 정보를 통한 초과연이 뭐라고 한다? 정보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거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차한땡 해보겠지 답 똑같으면 읽어겠지라고 풀어도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어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불안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수 있다 이게 말 문제로도 중요하죠 어떻게 돼야 되냐 정보비용과 초과윤이 같다라면 불안전 경쟁도 할당이 될수 있다 이 내용이 좀 응용된다라면 이런 조건을 줬을때 얘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면 정보현재 가치와 정보비용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차한땡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나 얘를 구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할게 없어 차한 땡밖에 그러니까 해보겠지 답 나오면 어, 땡큐 하겠지 네. 자지대이름 보죠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 입, 아줌마, 경례 이런 거였죠 그림을 떠올려야죠 그림. 네,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여기에 카차를 타고 가는 거죠 카, 차. 차를 영어로 카라고 하니까, 여기 절이 있어. 절이 있는 언덕마루죠. 그래서 절, 마루로 가는데, 가는데, 여기에 뭔가 위치가 튀는 곳이 있어. 그래서 위치가 튀는 곳에,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아줌마가 있어. 입이 작은. 뭐, 어떻게 그려야 돼? 어, 그냥 그려보죠. 이렇게. 아줌마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입이 작아 입이 작아 그래서 입이 작은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그래서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카차, 절마루, 위치, 튀는 소위, 아줌마가 경례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을 떠올리면서 연결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자 일단 카차 하면 리카도죠 리카도에 이 차가 뭐예요? 차액지대예요 차액지대 차액지대 자 그러면 이제 차액이라는 말을 떠올렸으니까 우리가 해석해야 될건 뭐냐면 차액이 지대다죠 차액은 뺀 값이 차액이잖아요 뭐에서 뭘뺀 거냐라고 할때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은 차액 빼고 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액은 빼고 남은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지대 지대를 남은 거라고 본 거예요 잉여라고 본 거예요 이때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였다? 비옥도,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물의 생산물의 수확량이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지니까 남는 것도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나온 지문은 리카도는 가격이 높으면 남는 게 많아진다고 라 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가격이 높으면 지대도 높아진다 가격이 낮으면 지대도 낮아진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표학자죠. 리카도. 고전학파. 고전학파의 생각은 지대가 잉여였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차액이 지대인데, 뭔 차액이?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야, 비옥한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니야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어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비옥한 토지의 한정과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해서 차액지대를 얘기했던 것이 카차 이렇게 된 거고 자그 다음에 절, 마루 절, 마루죠 절대지대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크스죠 마르크스 야 지대는 뭐 생, 비옥도 이런 거에 생산량에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소유만 인정되면 사유화만 인정되면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한계지든 최열등지든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근데리카드는 가격에 생산비 뺀 차액이 지대라 그랬죠 만약에 생산비가 100원인데 비옥도가 너무 낮아서 곡물을 팔았더니 딱 100원이 나왔어요 뺀 값이 얼마야? 0이죠. 지대가 0인 0이 무지대도 존재한다.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0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마르크스는 그러지 않다. 소유만 인정되면 아무리 비옥하지 않은 토지라도 지대는 무조건 발생한다. 이때 이게 독점지대가 아니라 뭐다? 절대지대, 절대지대. 마르크스가 독점지대도 얘기했어요. 근데우린 독점지대 배운 바가 없어. 절대지대만 배웠어요. 절대지대, 절마루. 자, 그 다음에 위치, 튀는 위치, 튀는 트위는, 이 튀는이 누구예요? 튀넨이죠, 튀넨 튜넨. 위치지대 얘기하는 거죠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얘는 리카도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리카도가 얘기했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인지는 알겠는데 마차 타고 외곽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야, 외곽으로 갈때 농업에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보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야 비옥도는 똑같은데 지대가 다르네 야왜 비옥도가 똑같은데 지대가 다르지 얘가 똑같으면 지대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에서 결정되는데 이거 말고 지대를 결정하는 다른 요인이 있다 이게 뭐다? 수송비죠 수송비 그러면 수송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진다 이때 위치가 외곽이면 시장은 도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든다. 수송비가 많이 들면 많이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럼 지대는 뭐 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지대함수를 만들어낸 게 이게 튜넨의 위치지 대죠 얘가 제시한 논문이 워낙 유명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고립국 이론이라 그래요. 고립국 이론. 이 고립국이라는 이걸 이론을 얘기할 때 원을 그렸어. 원일 이걸 뭐라고 한다? 동심원을 그려서 이걸 설명했던 거죠. 이 동심원 고립국 이론은 나중에 도시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누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이걸 밝히는 데 있어서 얘가 도움을 준 거죠. 이게 위치 t는 위치 t는 자식이 수송비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 물론 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고려한 거예요 내 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라 하면서 얘가 튀넨니 마차 타고 외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봤어? 뭘 봤어? 뭘 봤잖아 뭐의 형태? 뭐의 형태? 뭘 봤잖아 농업의 재배 형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 입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농업이 모든 토지가 똑같은 농업이 아니라 농업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서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도심은 무슨 농업? 집약적 농업 외곽은 조방적 농업 농업 입지 나오면 이게 튀넨이에요 작년에 답이었어요 농업 입지 이론을 설명한 게 누구냐? 튀넨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마차 타고 이걸 봤대 농업 재배 형태가 달라진 걸 그래서 뭔가 야 비옥도 아닌 것도 관련이 되겠네 수송비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카차 절마로 위치지는 소입이죠. 소입. 자, 이 소는 알론소를 얘기하는 거죠. 입이 뭐예요? 입찰이죠. 입찰. 입찰 지대. 입찰은 경쟁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경쟁. 야, 지대는 경쟁에서 결정되는 거야. 좋은 토지가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지대를 얼마 내겠다고 제시할 거 아니에요. 이때 토지를 차지하는 사람은 지대를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토지를 차지하고 지대는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지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대예요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그랬어 이때 최대 지불 용의액은 그냥 최대 지불 용의액이 아니라 초과이윤이 얼마가 되는 0이에요. 0.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최대 지불용액을 이걸 입찰지대라고 한다. 입찰이 경쟁이니까 이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이윤은 사라지고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입찰지대에 따른 곡선을 만들었어요. 입찰에 따른 지대곡선. 지대곡선인데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있을 때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이 있는데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자, 여기에서 입찰하면 얘가 이기는 게 상업용이죠 여기서 이기는 건 주거용이죠 여기서는 공업용이 이겠네 뭐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한게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이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심, 단일도심에서 단일도심 토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여기는 상업용, 여기는 주거용, 여기는 공업용이 이용한다. 그래서 도시 토지 중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토지의 이용에 토지 이용의 유형을 유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입찰지대 이론을 제시했고 지대곡선 중에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곡선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입찰지대 소입 알론소의 입찰지대. 자, 그 다음에 카차절마로 위치되는 소입, 아줌마, 준마죠. 준마, 준마, 아줌마, 준지대, 마사를 얘기하는 거죠. 준지대, 지대는 아닌데 지대에 준하여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토지가 아닌 이외의 기계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 생산 요소. 기계설비에서도 토지와 비슷하게, 비슷하게 소득이 발생한다. 이 소득을 지대랑 비슷하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되는 이유는 부부연계 중에 뭐 때문에? 실망이 크다 실망이 커 만들지 못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지대나 지가가 높아진다 높아진다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부중성이었어 부중성 토지에 부증성이 있었는데 부증성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했었는데 부증성 이 기계 설비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안된대그 소득이 발생했대요. 어 만들어지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준지대. 근데 기계는 시간이 충분하면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준지대 언제 일시적, 단기적으로만 발생한다. 라는 게 준지대라는 거예요. 기계설비와 기계설비가 토지랑 비슷한 부중성에 의해서 지대가 만들어지듯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이네. 그래서 부중성과 비슷하네. 그래서 준지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대는 아닌데 지대랑 비슷하네. 준지대.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 근데 이제 파레토는 근대 경제학자인데 한 번도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진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경례 경이 경자가 경제지대죠 경제지대를 파레토가 얘기했으니까 파레토 지대라고 얘기해요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지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수입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두 개의 합이 하나는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공급이 희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최소한의 수입을 뭐라고 한다? 전용수입, 이전수입이라고 해요. 이전수입 희소성 때문에 나타나는 수입, 뭐라고 한다? 경제 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수입은 전용수입 더하기 경제지대다 그러면 이 경제지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경제지대는 얘를 넘겨야 될거 아니에요 넘기면 더하기가 뭘로 바뀌어? 빼기기로 바뀌어지겠네 그러면 경제지대는 어떻게? 총수입에서 뭘 차감한가? 전용수입을 차감한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넘어선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입이 만약에 100원이야 이만큼이 100원인데 전용 수입이 만약에 200원이야. 그럼 경제지대는 얼마? 8 아니지. 20원이래. 그럼 전용, 경제지대는 얼마? 80원 이렇게 얘기하겠죠.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넘어선 수입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총 수입 빼기 전용 수입 이렇게 얘기하죠. 희수함에 따라 얻어지는 수입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총... 이렇게 여섯 명의 우리 지대이론 얘기했고, 카차, 절마루, 위치티는 소위 마줌마, 경례.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우리 문제는 다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최소한 나오면 뭐예요? 전용, 희소성 나오면 경제지대. 하나만 더 해봐요. 그럼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이래. 희소하다는 건 탄력적인 거예요? 비탄력인 거예요? 희소하다는 건 양을 많이 만들지 못해야 희소할 거 아니에요. 비탄력일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대는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커지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래. 그럼 경제지대가 엄청 크겠죠? 그럴 때 모든 총수입은 뭐가 된다? 경제지대가 된다. 경제지대가 모든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용 수입은 얼마야?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모든 수입은 경제지대가 되고 전용 수입은 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것만 나왔어요 이거 전용 수입의 뜻은 뭐냐? 이거 알고 있느냐? 파레토 지대를 경제지대라고 하느냐? 희소성이 커질 때 커지는 수입 경제지대냐? 이두 가지만 딱 정의가 나왔지. 이렇게 응용된 질문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뭐다? 전용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이용되기 위한 이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 최소한의 요구되는 수입, 소득 이렇게 나오면 전용 수입. 최소한 나오면 전용 수입. 자, 그래서 외워야 된다. 이거 뭐 외우는 거 공법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답이 다 나왔잖아요. 차액이다. 절대 소유에 의해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달라진다. 입찰 경쟁에서 발생한다. 준지대, 지대는 아닌데 기계설비에 소득 발생한다. 이제 이거 제이 하나만 해석하면 되겠네.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 경제지대. 맞아요? 외워요. 외워. 네, 그냥 무조건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외우고 차에게 뜻이 뭐지? 절대가 뭐지?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 입찰은 경쟁, 지대는 아닌데 지대 취급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하면 서 보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키워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헤이그의 마찰, 마찰 비용 이론이 있죠. 에이그, 마찰비 졌냐? 이렇게 헤이그의 이 학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찰 비용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헤이그. 기억해 놔야죠. 우리 시험에서 세번 등장했는데 마찰비용 이론을 헤이그가 얘기했다 이 얘기와 하나 마찰비용은 이건 뭐냐면 마찰은 방해하는 힘을 마찰이라 그러죠 우리 물리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위치를 바꿔서 입지를 바꾸려고 할때 이걸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찰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방해하는 마찰은 두 가지가 있다 못 가게 하는 마찰은 지대, 토지, 임대료와 교통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바꾸려고 할때 입지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마찰로서 부담 주게 하는 마찰로서 지대와 교통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한 번은 교통수단이 좋으면 좋으면 마찰 비용이 커져요 작아져요 교통수단이 좋으면 잘가잘못가잘 잘 가겠지 마찰이 어떤다 작아진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온 거예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마찰비용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헤이그.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는지를 세학자가 얘기했죠.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호이티의 선형이론,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론.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핵이 몇 개야? 하나죠 단핵이에요 단핵도시 그러면 부도심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도심은 존재하지 못한다 다핵심으로 와야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내는 지문이니까 버제스의 동심원이론과 호이티의 선형이론은 부도심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도심 하나밖에 없어요 다핵심으로 와야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다 핵이 여러 개있어야 자,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동심원이라는 건 원래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얘는 티넨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게 첫 번째 티넨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자, 그 다음에 동심원으로 커져 나가는 원리가 침입 경쟁, 천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였죠 이거 원래 생태학에서 썼던 얘기였죠 도시에 접목시켰으니까 도시 생태학적 접근으로 생태학적 접근으로 이론을 설명하였다. 도시 생태학적 접근은 침입 경쟁 천이 이 과정이죠. 잠이 오면 서서 춤추면서 공부해. 네. 아니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어렵게 이 자리까지 있으면 네, 노력해요. 샤프로 허벅지 찔러 가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경쟁 천이. 아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 안 가져도 괜찮아 얼마 힘들면 졸리겠어자 그리고 동심으로 그려나갔을 때 이제 다섯 단계 분화지 주거지가 분화가 됐대요 다섯 단계가 첫 번째 중심지, 점이지대 저소득층, 중고저 중고 여기까지 끝내도 괜찮고 중고 마지막에 통근자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점이지대야점이지대 얘는 슬럼가죠 빈민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점이지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 업무지대로 가까워질수록 빈곤, 범죄, 질병이 많아지는데 왜돈 없는 사람들은 중심지 가까이에 거주지혜를 입지 않냐 이게 뭐가 많아서 고용기회가 많아서 고용기회 나오면 이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에요 고용 기회도 많아지니까. 라고 얘기했고, 이 점이 지대 위치가 중심지 바로 옆에 있다.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중심지와 저소득층 주거지 사이에 점이 지대가 위치한다. 천이 지대, 점이 지대. 자, 이걸 기억해 놔야 되고, 호이트 나오면 딱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자, 어떤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 고소득의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했고 얘들이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세 가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시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교통망, 간선도로, 도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고 부채꼴 모양이다. 물론 도로는 중심지에서 한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나가죠 방사형이라 그래요.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부채꼴 모양의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 이 부채꼴을 쐐기 모양이라고도 해요. 뭐 나무 같은 거 이걸 틈을 벌릴 때 삼각형 이렇게 쇠기 이게 부채꼴 모양이에요. 자다핵심이로는 핵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그냥 부두심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핵이 여러 개다. 핵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정 위치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동종활동은 모여있다 모여있다를 집재되어 있다, 집정, 집적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양립되어 있다 이걸 기억해 놔야죠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다를 비양립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립은 모여있다 집재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비양립이 흩어져 있다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립과 비양립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32회에 나왔는데 이 32회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일단 어떤 이론을 학자들이 만들어낼 때 그냥 없는 거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전에 발표한 이론에다가 야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좀더 복잡해지고 도시가 커지면서 다양해지다 보니까 전에 맞았던 이론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거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안 맞는 건 없애버리고 교통축을, 교통망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뭐다? 호이티의 선형 이론 자,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맞지 않는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여러 요소를 추가한 이론이 뭐다? 다 핵심 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제동이가 우선데요다 했다. 이거에다가 추가해서 얘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 이론. 자, 비버, 수레. 이렇게 암기했죠. 비버, 수레. 비버, 수레. 이렇게. 자, 이 배버가 제시한 건 비용이론이죠. 비용이론을 제시했다. 레쉬가 제시한 건 뭐다? 수요이론을 얘기했다. 기업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업입지, 기업입지. 자, 공업, 기업을 얘기해요. 기업입지를 얘기할 때두 학자가 있었다. 비버, 수레. 배버는 비용이론. 레쉬는 수요이론. 비용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으니까 최소 비용이론. 수요자는 많은 게 좋겠죠? 최대 수요이론. 그렇다는 얘기는 배번은 비용을 얘기했으니까 비용은 만들 때 들어가는 지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산 측면에서 기업 입지를 설명한 거고 얘는 야 만들어봤자 사가야 돈을 벌어. 그러니까 소비나 수요 측면에서 기업 입지를 설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산 측면에서 비용이론 베버, 수요 측면에서 수요이론 레쉬 비용은 최소 비용이론, 수요는 최대 수요이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때 비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뭐다? 베버가 얘기했던 거? 수송비. 수송비가 많아야 좋아, 적어야 좋아? 적어야 좋은 거죠. 수송비가 적은 게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때 그러면 이제 수송비를 줄이려면 공장이 원료 산지에 원, 원료를 가져올 거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시장에다 팔아야 되겠죠 원료가 엄청 크고 무거우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공장 어디요? 원료 산지 가까이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제품이 엄청 크고 무거우면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품이 크고 무거우면 공장은 시장 가까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비버수레가 이렇게 있었고 원감을 얘기할 때 원료지향형 자, 원료지향형은 공장이 원료산지로 가는 이유가 원료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중량감소산업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원감 이렇게 외웠던 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이렇게 연결된 거죠 수송비가 중요하다 얘가 줄어드는 걸 중요한 거고 이때 원감이라고 외웠던 건 뭐냐면 원료 지향형은 중량 감소 산업.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란 건 여기에서 원료에서 제품이 될 때, 제품이 될때 얘가 중량이 뭐라, 뭐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중량이 줄어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료가 크고 무겁고 제품이 크, 제품의 크기가 작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게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감소 산업. 나만 덥나? 덥죠?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어요 중량 감소 산업 얘기하는 거죠 중량 감소 산업 자, 그러면 원료가 크고 무겁죠? 원료 크고 무거우니까 자, 이런 원료의 수송비가 클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원료가 크고 무겁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런 원료를 하나 떠올려야 돼 얘가 제가 철광석 얘기했죠? 철광석 그럼 원료가 무거운 정도를 베버가 최초로 쓴 거예요 원료 지수는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원료의 무거운 정도 얘기하는 거예이 원료지수라는 게 중요해요 딴 사람은 얘기 안 했어 배버가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이때 철광석은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죠 특정 지역에만 있잖아 편중되어 존재한다라고 해서 무슨 원료라고 한다 편재 원료, 국지 원료 이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연결쳐야 돼요 그럼 이제 반대로 시장 지향형은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나와야 되고 원료보다 제품이 크고 무거운 거죠 그럼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원료의 무거운 정도는 원료 질수는 1보다 작겠네 어디든지 존재하는 원료가 쓰이겠네 보편원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알아듣죠? 원감 그래서 이때 원료가 현재 원료, 국주 원료.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이런 원료 쓸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배버가 공업의 비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수노집이라고 했어요. 수노집. 수송비, 노동비, 집저비. 세간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은 세 가지가 비용이 아니죠. 비용은 몇 가지야? 두 가지예요. 수송비. 노동비, 인건비. 얘는 직접 이익이니까 최대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각 요인이 최소예요? 비용이 최소예요? 비용이, 비용이, 최소. 비용이 최소라고 나와야 돼요. 이 지문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각 요인이 최소라고 나오면 틀린다. 최소라는 말 앞에 들어가는 건 비용이 최소야지각 요인이 최소란 말은 틀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업입지이론. 자, 상가의 입지를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죠. 그래서 스타일 중심 이렇게 외웠어요. 스타일 중심. 자, 크리스탈러는 학자 중요해요. 가장 유명한 학자래요. 지대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 마르크스. 얘가 유명하고, 상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크리스탈러. 이렇게 나오고, 자, 근데 크리스탈러는 중심지 이론을 얘기했지만 중심지라는 말은 모든 학자가 거의 썼어요 중심지가 있어서 중심지 론이 아니에요 중심지에 뭐와 중심지에 뭐가 나와야 돼? 중심지의 형성과 중심지의 계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이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론이에요 이때 중심지의 형성 조건이 뭐였냐면 재화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 거리 중에 최소 요구 거리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우리 학계 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뭔가 일어나 일이 예를 들면 투자 론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 누가 커야 돼? 기대가 커야 투자하는 거죠 그럼 요구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요구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가 작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최소 요구 범위나 최소 요구 거리가 재화 두달 거리 안쪽에 있어야 된다,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게 형성 조건이었고, 계층은 고차 중심지도 있고, 저차 중심지도 있고, 중차 중심지도 있어요. 근데 뭐 중차까지는 사실 공부할 필요 없고, 자, 중심지의 규모나 여러 가지 구매 빈도, 중심지의 개수, 재화 두달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얘하고 얘가 같지 않다 중심지라고 다 똑같은 중심지가 아니다 특성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얘를 우리가 백화점쯤이라고 이해했고 얘를 편의점쯤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화 도달거리가 더먼건 누구야? 고차야, 저차야? 고차 고차 되겠죠? 최소 요구 범위가 더 넓은 건 누구야? 고차 규모가 큰건 고차 구매 빈도가 작은 거? 고차예요. 구매빈도가 작은 게 고차예요. 자, 그다음에 중심지 개수가 적은 거 고차 중심지 간격이 먼거 고차 이렇게 돼야 돼요. 반대가 될수 있는 거 저차 여러 가지 성질들이 고차 저차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중심지의 계층 구조를 얘기한 거다. 자, 그다음에 넬슨의 소매입지론 얘가 중요한 거예요. 넬슨이라는 사람이 소매입지론을 얘기했다. 소매점은 상점 점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포.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상점 점포를 소매점이라 그래요. 소매점이 돈을 가장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를 얘기했던 것이 이게 넬슨의 소매입지론. 넬름거리는 소입. 넬름소입 이렇게 외웠죠. 여덟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돼요. 얘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최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안 상품은 칫솔의 보안제 뭐? 치약 그러면 칫솔 파는 상점 옆에 칫솔 팔면 치약을 옆에 팔면 좋겠네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 돈을 많이 벌려면 경쟁을 많이 해야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경쟁이 없어야 돼요 독점해야 돈 많이 벌어 그래서 경쟁은 경합은 최소가 돼야 된다 이건 좋은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조건이었어 점포가 돈 많이 벌려면 이래 하는 게 좋겠다 나머지는 뭐 좋은 얘기고 자, 그다음에 경작,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까운 쪽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생각해보죠 작은 도시가 있고 큰 도시가 있대 이렇게 얘가 A도시고 B도시래요 그럼 작은 도시니까 유인력이 넓지 못해 작은 도시니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유인력은 이만큼 이렇게 작동될 거예요. 얘는 클거 아니야. 그러면 유인력을 범위가 더 크겠죠. 더 넓은 범위까지 소비자를 잘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계는 여기에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유인력이 똑같은 점은 작은 도시 쪽에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유인력이 똑같은 경계,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분기점이라고 했죠. 분기점. 분기점은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있다. 경작이에요. 경작. 외워놔야죠. 경작. 이때 계산 문제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일단 보죠. 이 경작은 원래 랠리의 소매인력법칙. 이 소매인력은 중력이죠. 중력 모형이었고 얘가 얘기했던 유인력은 어떻게 계산된다? 유인력은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돼야죠.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야 경계 확인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나 레일리의 소멸력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이경 작은 경계가 작은 도시 가까운 쪽에 있다라는 것은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해서라고 해도 맞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의해서도 맞는 얘기예요. 이때 컨버스가 얘기한 게 분기점 이론을 이렇게 왔어요. 버스 분기점 이렇게 버스 분기점 뭐 내년부터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건데 어쨌든거나 버스 분기점이 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네. <웃음> 경자 자 우리 계산 문제 한번 잠깐 해봐요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경계 한번 해보죠 자 얘가 4만이 있대요 4만 얘가 16만이 있대요 얘가 6km래요, 이렇게. A와 B가 있더라. 그럼 경계는 어느 쪽에 있다? A 쪽에 있겠다. 라는 거 했는데, 이걸 계산할 때첫 번째, 먼저 크기를 약분한다. 크기를 약분, 약분한다. 몇 배? 네 배. 1, 4.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를 제곱해서 크기가 되는 걸 찾는다 그랬죠. 뭘 제곱하면 1된다? 1 된다? 1. 뭘 제곱하면 4된다? 2 그럼 거리비는 1대 2 이렇게 나온다 합치면 얼마? 3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낸 건3일때대 1대, 1대 2 떨어져 있다죠 근데 전체가 6km라고 줬어 그럼 2배 큰 거죠 각각 2배씩 키워주면 되겠네 여기 얼마? 2km 여기는 4km 경계는 A로부터 2, B로부터 4 떨어진 지점이 경계다 이렇게 밝힌 거죠 크기 약분하고 뭔가를 제곱해서 크기가 되는 걸 찾아서 이게 뭐다? 거리 비 1대 2 이렇게 구하는 거 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쉽게